아, 창피해요. <웃음> 창피해요. 우! 우! 아아 와, 아와 <웃음> 뭔가 어. 작품이 굉장히 너무 좀 레트로로 갔나요? <웃음> 아, 아 제연주가 제일 쉬웠습니다. 와, 네, 멋있어요. <웃음> 자,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와, 네, 아, 네. <웃음> 그렇죠. 뭐, 유 <웃음> 레트로라고 하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